네 반갑습니다 어, 선물 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위클리옵션 어,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주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리옵션이 영어로는 이제 위클리 매주옵션 이란 뜻이죠. 음. 위클리옵션의 성공적인 매매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 음, 음, 수익률이 아주 높죠 어, 수익률이 아주 높은 대신에 또 어, 깡통으로 가는 어, 지름길이, 지름길이 있기도 하죠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 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 경기 변동이 일어나죠 어, 경기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도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등락을 하게 됩니다. 자이 재테크라는 개념은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기본 원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옵션도 저렴한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고 나오면 재테크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옵션 투자는 수익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 아니죠 원래는 해지를 하기 위해서 대안는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패치를할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님을 비롯해서 특히 컴퓨터를 자주 접하는 공인중개사라든가, 또는 학생이라든가, 그죠? 컴퓨터를 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최적의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위클리 옵션을 평소에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매주 목요일마다 말이죠.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말이죠. 선물로 매매하시고, 또한, 등가격으로, 등가격 옵션이죠. 등가격 옵션을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 어, 알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음, 꾸준한,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키기 바랍니다. 누적시키시기 바랍니다. 누적시키기 누적시키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만기일에는 말이죠. 옵션 만기일에는, <웃음> 대박이 자주 출몰합니다. 자주 나타납니다. 뭐, 적어도 다섯 배. 다섯 배 말이죠. 다섯 배 내지, 1 0 배가 터지죠. 10배씩 10배씩 10배의 수익이 예, 터집니다 이번 그 만기일에는 48배가 터졌죠 푸트옵션에서 그죠 푸옵션에서 하루만에 말이죠 하루만 에 만기 전일에 사서 만기일 종가에 팔면 48배가 터졌습니다. 100만원 같으면 4,800만원 1 0원0 0만원같다면 4억 8천만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푸드옵션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지금 6시 18분인데 직접 모의 투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입니다. 이걸로 일단 옵션 옵션을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플레이 장은 장이 끝나고 바로 연습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줄기차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의 투자가 나온 지가 한 이제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이 모의 투자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실전 투자 하듯이 연습하시고 음. 아마 이익을 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 어, 부자가 되는 어,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음. 이게 이제 그그 동안은 모유 투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런데 어, 개인들이 제 손실이 많으니까 어, 국가에서 어, 모유 투자를 하라 이렇게 예, 의무 사항이 되었죠. 자 비밀번호 설정하시고요. 좀뭐몇번 보면 자, 이제 알 거예요. 예. 계속 반복하면 예, 뭐알 수밖에 없죠, 죠자 지금. p u 이 270이죠, 그죠? 음, 한 30개약 한번 넣어볼까요? 자, put을, 이렇게. 자, 3 0개약 들어갔죠, 그죠? 그 밑에다가 한번 다시 더 갈까요? 그러면 60개약이죠? 음, 그러면 딱 1억, 1억 원치 들어가는 거죠? 6 0개야 그죠? 6시 2분 직접 이제 수익 내는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푸드 옵션은 어, 내리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 선물이 내리면 수익이 납니다. 결국은 선물이나 코스피 200이나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선물 차트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죠. 32개의 약이 체결되고, 그죠? 바로 내려가 버렸어요. 49만 7천 원 수익나고 있는데, 바로 따라 붙을까요? 이렇게 이제 정정하면 됩니다. 바로 또 위에 체결시키고. 자 15개 남았죠 그죠? 12개 남았고 이게 이제 옵션의 가격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다가 25만원 곱합니다 3 4 6에 지금 우리가 매수가 되었죠 그죠? 3.46 3.46 곱하기 25만원을 합니다. 거래성수가 2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한개약딱 86만 5천이 됩니다. 여기 가격이. 체결이 안 되고 바로 올라가 버리죠. 바로 체결시킵시다. 음. 순식간에 또 올라가 버리죠. 그죠? 렇 자, 26시 22분인데. 차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차트를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 차트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수익 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 2개또 체결 안 되죠, 그죠? 바로 또 체결 시킵시다. 저는 지금 4,100만원어치 샀는데, 60개약을, 네, 이제 5개에기 네, 60개 다채기됐습니다 평균 단가가 죠 3.49입니다. 3.49. 자, 5,200만원어치 샀죠, 그죠? 음. 자 500만원은 나는 가격이 얼마인가 확인해 볼까요? 자 500만원 벌지 500만원 나누기죠 그 25만원 합니다 거래 성수가 25만원 계약수는 30계약이죠 60계약이죠 나누기 60개 하면 0.33입니다 그러니까 0.33 더하게 3.49 그죠 3.49 여기 3.49 거리가 메스탕 어... 가니까 0.33 돼서 0 8리가 되죠. 0.82, 0.82에, 0.82 한 단계 위에 여기에다가 60개약이죠. 그죠. 3.83, 3.83. 3.83에다가 매도를 주문 넣습니다. 이 가격이 500만 원이 되는 가격이 되는 거죠. 3.83 되는가? 아, 확인해 봅시다. 예. 6시 14분 140만원씩 났죠. 그죠 이것도 여기까지 갈까요? 150만, 원, 140만 수익은 알고 있는 중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단가가 3.45에 샀어요. 500만 원을 먹으려면 0.33이 돼야 되거든요. 0.33 더하는 더 거죠. 그러면 3.82가 되죠. 3.82. 수수료 때문에 3.83 에다가 매도주문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음 지금 한 5,200만원씩 샀는데 음 벌써 3%가 그죠? 음뭐한 몇분 태도 안았는데 그죠?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3.5%가 수익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부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재테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옵션 투자는, 음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1시간 내지 한 2시간만 매매 하시면 되는거죠 180만원 남들은 한달 내내 노동으로 버어드리는 돈을 뭐한 10분 만에 벌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박 대박 투자죠 대박 투자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가 없어요. 그래서 음 열심히 이렇게 모의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모의 인증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아주 뭐 시스템이 좋습니다. 자, 6시 27분이고 6시 20분 창이 이제 11시 음. 10시 10시 음. 11시 4시간 9시이기 때문에 5시는 10시고 11시 11시 30분 정도 됐네요 그죠? 이 해야 되겠 전혀 일단 해야 되겠어요 올라,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홀로 갈아탑시다. 그러면 코라고 이제 포스 이 정리가 되고 코어를 지금 사고 있는 중이죠, 이죠 32만 원 아까 벌긴 벌었는데, 다시 이제 콜로, 어, 콜 옵션으로 지금, 매수 들어갔습니다. 3.44, 그죠? 네, 다 체결, 80개야, 다 체결됐습니다. 한 6,800만원인데, 이거 음, 한 600만원 수익나는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 600만원, 600만원 벌려고 하면 예, 나누기 25만원 하고, 음, 그럼 24포인트 나오는데, 예, 저게 지금 8 0개약에 나눕니다. 그럼 0.30입니다. 0.30을 더하여 3.43에 더합니다. 3.43 그러면, 3.73. 3.73에, 3.73. 여기에다가, 어, 지금 팔0개약팔0개약을매도 계약, 3.73. 한 단계 후에, 3.74에다가, 아, 매도를. <목소리> 그러면 이 가격이, 600만원이 되는 가격이 됩니다. 수익금. 6 4만원이죠 그죠? 지금 현재. 수, 돌아서 64만 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생길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선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콜 옵션 가격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3.43에 매수를 했으니까 이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면 수익이 될 겁니다. 지금은 44만 원 수익이 나는 상태입니다. 푸드옵션은 한 32만원만 수익 취하고 다 정리하고 어, 그 다음에 콜로 지금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예, 예,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예, 반대로 갈아타셔야 돼요. 예. 그리고 가격대는 2포인트 내지 3포인트 쪽으로 이어가세요 자, 현재 1 0 0만원 수익 나고 있는 상태죠 음. 자, 이런 가격대가 선물 움직임하고 거의 막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익이 나니까 아주 매력있습니다 뭔 외과 이런 데 하면, 이거, 섬물에 올라도 안 오르는 경우가 많죠. 자, 벌써 100만원 씩익 났고요. 자, 이렇게, 모니터 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자,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8 0만원승 냈어요 280만원 그죠 이게 이제 양봉으로 되면 계속 콜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쭉 올라가죠 268.10인데,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딱, 260만 원 현재, 3.85입니다. 뭐, 진입한 지, 뭐, 한 10분도 안 됐는데, 240만 원씩 나오고 있어요. 3.5% 그죠? 3.5%.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가 없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꼭 이건 배워놓으셔야 돼요. 자, 280만, 4%가 수익나고 있습니다. 은행 뭐 2년치 이자를 갖다가 10분 만에 벌, 벌어들이고 있죠, 지금. 이제 거꾸로 매매하면 이런 식으로 또 마이너스 280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다를 줄 알아야 됩니다. 옵션 투자. 아직도 3,100만원 더, 더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음, 주문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놓고 어, 절반 정도 어, 투자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웃음> 여러 가지 이 우리 주부 재테크 종류는 구석기 시대 은행 예금 적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클리 옵션 투자 하는데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테크 종류가 은행 예금 제금뭐 이거는 뭐 요즘은 무가 상승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금융입니다 마이너스 금 이건 아주 구석기 시대에 예금하는 거 제일 뭐 간단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에 이제 펀드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주로 주식이 상투일 때 펀드를 많이 가입하죠.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펀드를 가입합니다. 주식 시장이란 개념을 모른 채 덜컥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체결되고 있죠. 오그죠 3.74 지금 체결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600만원 아까 목표 했는데 지금 690만원 수익 났어요. 19개 남았죠. 17개 남았고 아 순식간에 그죠 올라 치니까 3개 남았고 1개 남았고 예, 다 체결됐습니다. 예, 순식간에 722만 5840원 수익 났습니다. 수수료는 6 4 0 0 0이고 아까 푸스에서 조금 수익 내고 그죠? 코어에서 이렇게 왕창 수익을 냈습니다. 정신없이 올라가지고 그죠?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는게 바로 옵션 투자입니다. 순식간에 그죠? 15분도 안돼 가지고 6.7% 바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은 단기 단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로 가게 되면. 깡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위클리 옵션, 뭐 지금은 위클리 옵션은 아닙니다만은 월물 옵션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 두 번째 목요일 만기 되는 것은 상장되지 않으니까 어, 월물 옵션으로 어, 매매할 수밖에 없죠. 음. 아, 강하게 올라치죠, 그죠죠 음. 이렇게 어, 수익을 내는 재테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동안 부동산 투자가 수익을 재테크에서는 제일 강자였죠. 그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은 부동산 투자는 물건너갔습니다 갭투자 한다시고 하신 분들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초장기 때는 경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기, 적었기 때문에 수익이 짭짤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경매 투자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 금매물 사는 것보다 못하죠. 그죠? 오히려 그냥 금매 나오면 금매물, 그걸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경매 이런 거 잘못 낙찰받으면 아주 골치 아픈 경우가 많죠. 그죠? 비가 샌다던가 금이 갈라져 있고 그죠 아주 건축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했다가는 골치가 아프기 딱 알맞죠 그죠 세입자들이기도 힘들고 도배 장판 다 해줘야 되고 그죠 뭐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죠 그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아 슬럼화가 되는 거죠 그죠 막 부식도 되고 그죠 결국은 건물은 어, 어 제로로 가는 거죠 결국은 땅값만 올라갈 뿐이고 그죠 음. 부동산 경우도 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또 하긴 도 하는데 주식 투자는 또 어떻습니까 주식이 하락할 때는 이거 뭐 수익 내기가 어렵죠 그죠 음, 전체적으로 선물옵션 쪽으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가기 마련이죠 근데 잘 모르고 어, 선물옵션에 대한 어떤 <웃음>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대충 감으로 투자하다가 다 거들나죠 또 해외선물이 또 변동폭이 크니까 또 그걸로 또 몰려갑니다 그런데 해외선물도 정보가 부족하고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죠 한방에 톡 털어먹습니다 이것도 그죠 자 우리 드디어 이제 위클리 옵션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2019년 그죠? 9월 23일날 처음으로 상장이 되어서 위클리 옵션이 자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만기가 돌아오죠 근데 목요일이 만약에 공휴일이면 그 바로 앞 수요일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일에 만기된 푸드 옵션 짜리가, 어, 48배 같다지. 48배 하룻밤 사이에 100만원 같다면, 4800만원. 1000만원 투자한 사람은, 에, 하룻밤 사이에 1000만원이 4억8 0 0이 되었죠. 에, 어마어마한 고수익입니다. 아. 자, 일생 일대에 이렇게 큰 대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 준비하셔서 꼭, 에, 서민 각부로, 어, 어, 부자가 되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 특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위클리 옵션으로 꼭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말이죠 장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어디 야간증시 한번 볼까요 지금 지금 6시, 6시 43분인데 추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제가 그러더라니까 낮에도 지금은 추세 자체가 하방이니까 매도로 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세요 지금 0.35포인트는 하락했잖아요 주간보다 지금 268.35입니다 선물지수가 그죠 네. 외국인도 어떻습니까 110개 그죠 매도하고 있죠 네. 자이 흐름 잘 보시고 음,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아, 빠지고 0.5%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간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외국인들 지금 220억을 매도하고 있고, 선물은 1 8 8 2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 하방이죠. 이죠? 음. 자, 콜옵션은 음, 27억을 매수하고 있고 풋옵션은 24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양매수를 하고 있죠. 옵션을 어, 콜도 매수하고 있고 풋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결판을 낼 그런 포지션이죠. 어, 선물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죠. 오늘은 연금 기금에서 414억을 주식을 매수하는 바람에 그나마 행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그죠 푹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도 지금 음봉은 음봉입니다 오일선을 부딪히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죠. 자, 일봉상 또, 매도 신호, m c d 가 매도 신호가 계속 진행 중이고, 120분 봉도 그죠? 120분 봉도, 저, 자, m c d 가 지금 매도, 매도, 매도 신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 선을 부딪히고, 내려오고, 또 부딪히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하방으로 지금은 바라보시고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여러가지 참고하셔서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라 치는 모습을 아까 우리가 8 3.84 그죠 3.84에 처벌한다그 예, 가격까지 지금 내고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수익을 취하고 딱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어, 이렇게 또더 먹으려다가 손실 납니다 손실 난것또 회복하려다가 또 먹었던 거다 토해내죠 그죠 예.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만 매매 하시고 꾸준히 그 수익을 누적시킨다면 예, 부자가 되는 길로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 오시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장세 판단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재테크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